화물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덤프에치어 사망한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이므로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19가하 1 0 6 9 3 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교통상의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은 보험기간 중 작업장에서 크러셔 기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동 중 골재를 싣기 위하여 후진하는 25톤 트럭에 충격당하여 즉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전적으로 작업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 기능과 함께 교통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 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 기능의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 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쟁점, 이사건 트럭이 작업 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사건 사고 장소는 작업장 내이며 이사건 사고 당시 트럭은 골재를 싣기 위하여 후진 중이었고 이사건 트럭은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트럭의 교통기능은 작업기능의 보조적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사건 사고는 이사건 트럭이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서 계속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작업기능과는 별도로 교통기능만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